안녕하세요 제시의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예쁜 시계로 찾아왔는데요. 까르띠의 시계입니다. 이 시계의 이름은 까르띠의 델리스인데요. 델리스는 프랑스 말로 희열, 환희, 기쁨이란 뜻인데요. 이 제품은 2011년도에 맨 처음에 출시해서 지금 이와 같이 저희 손에 와있는 시계입니다. 시계를 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아주 약간의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? 이 시계는 8K 로즈골드이고요.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는 제품이 있고, 없는 제품도 있는데, 이 제품은 다이아몬드가 있는, 더, 좀더 럭셔리한 제품입니다. 볼륨 컷 다이아몬드가 이런 식으로 작게 쭉 나가고요. 반대편도 이렇게 있습니다. 베젤의 사이즈는 약간 재기가 어려운데요. 가장 긴 쪽, 이 크라운을 제외한 이쪽에서 이쪽이 38mm. 그리고 그냥 가장 짧은 쪽은 이쪽에서 이쪽이 16mm.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까지만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은 38mm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까르띠의 델리스 시계. 까르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검 모양의 시계인데요. 정면에서는 검은색, 약간 빛을 바라면 블루, 블루 헨스가 있는 시계입니다. 그리고 다이얼을 보겠습니다. 다이얼 외부 쪽에는 로먼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몇 시인지 아시겠나요? 보통 넓은 쪽으로 해서 이쪽이 12시인 경우가 많은데, 이 시계는 이쪽이 2시. 그리고 까르띠의 바로 위쪽이 이렇게 해서 12시. 그리고 이 숫자를 좀 읽어야겠죠? 위치가 약간 다르니까요. 이쪽은 5시 15분, 현재 5시 15분을 가리치고 있는 이까르띠에 델리스입니다. 델리스는 쿼츠이고요. 배터리로 가는 시계. 그리고 30m 정도 방수가 되는데요. 이 시계는 생활 방수 정도 된다라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살짝 열어서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모두 오리지널 세팅인데요.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래서 봤을 때나 위로 봤을 때 아주 예쁘게 되어있는 기하학적 모양의 시계인데 이 가죽 또한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까르띠의 디버클 한번 열어볼까요? 소리와 함께 이렇게 까르띠의 각인이 여러가지가 있고요 뒤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3379입니다 이와 같은 까르띠 시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까르띠의 델리스입니다 이 시계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까르띠에델리스 희열과 환이라는 뜻을 가진 시계였습니다. 짠!